나 아, 총장 왔다 왔다 집 e d 갖고 왔다 왔다 b c 근데 우리 언제 타거 와... Wow. 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 너무 행복해? 엄마 <웃음> 줘 너무 좋다 너무 잘았지 너무 상아지야 그래야 돼 나눠 먹을 수 있어 언니 이거 다섯 명있어야돼 그러게 근데 나름 괜찮은데? 네이크로바 같은데? 우리 애리 형은이 오늘 붙여봐 붙이고 있어 我走走走 누굴 찍는 거야? 어? 불고기 있어? 어. 그럼. 오오오 귀여워 흐흐 다리왜 꺾는거야 근데 지금? 어, <웃음> 오 그래 발레 포즈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오늘 재밌었어? 응. 무량기 수목원? 재밌었어 벚꽃이 이뻤지 너무? 응.